그한내만말실 <놀람> You went down, baby. You went down, you went down, baby. I'm already tired, don't let me die. 그쵸? 진짜 <웃음> 이제 퇴근합니다 지금 9시 16분이고요 집에 도착하면 은 10시 좀안 되겠네요 지금 시간에 가면 30분 안 걸려요 야근했을 때종류가 오늘 원래 업무차 사람을 좀 만나야 됐었는데 그게 캔슬이 돼가지고 에서 보내는데요. 이런 생활 공간 안에서도 공기를 오염시키한 연말, 실속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음. 음. 늘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은 당연함 속에 소중함을 감추고 있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회식을 12시 반까지 회식을 하고도 집에 와서 화장을 다 지우고 샤워를 하고 입은 옷을 깔끔하게 계속 정리를 한 뒤에 잠자리에 든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 힘들다 진짜.. 오늘... 이고요. 어제 회식의 피로로 인해서 제가 거의 한시까지 누워있다가 어제 종무식 때문에 종무식 때막 의자 세팅하고 의자 옮기느라고 네일 아트 에 했던 손톱이 막다 나가가지고 오늘 오후에 예약을 해놨던 네일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얌전한 스타일로 했습니 제가 원래 화려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화려하게 했다가 좀 거추장스럽고 이래서 확실히 막뭐 힘쓰고 막뭐 날르고 이러니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벌써 5시에 이거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아무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락시락부시락되는락쉴예정정이요요어어자자락 브시락, 브시락, i Christmas in my heart But this year I Wanna hang out with my friends and family Making angels in the sand you let me Doesn't matter, it's Christmas in my heart And I can promise Santa's coming to visit No, he e in m a t b t h e f i e n d s and 데어 봐봐 이쁘지 쭉갖고 오빠 집에 갑니다 저기 손톱기가 있어서 제가 그 같은 거를 내가 몬스턴트같은 것만 그렇게도 재밌겠는데? 왜? 몬스턴트를?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웃음> <웃음> 3, 2, <웃음> 1, 시작! 무릎을 그대로 들어서 <웃음> 인꾼은 <인구는> 그거예요 다운은 리브리쉬 안녕 일어나서 를 놔둡니다 아, 안녕 아있기도 하니까 다나 지금 이빨 나오려고 밑에 대기중이야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앞을 봐엄이 <웃음> 엄청 <웃음> 이렇게 하와 <하면 웃음> 이렇게 찍 빨리 움직여 빨리 가 움직여 <웃음> 움직 <확실하게 웃음> <있기도 하고. 웃음> <자, 웃음> 앞으로 가야 돼. 잠깐만. 왜내요가 마음에 안 들어? 음. 아, 이 없어? 사는데 방일기안 타고? 여네 점점 세겼타고있어 귀엽다. 이거 엄청. 지금 보면은 뭐야 이거? 지금 뭔가 고개 숙이면서도 되는 게 귀여서 아이어아 안는해주 아, 되게 좋아요. 점프할 때아 아, 이거 매 달려있는거지? <urs1> 아 상관절 꺼가게? 되게 주체적으로 요han. 움직이고 있어주체게 느낌? 어 팬을 1장 정도 1 에머 하 볼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머리 이로 솜이 잘안다 발이 짧아. 아니, 짧아. 어, <웃음> 너무 귀여워. 어, 안다는사람들 같은 다. <목소리>